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제가 가진 성경 315,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한번더 소리를 좀더 내어서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새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음,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한번 인사를 전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 존중, 존경, 또 경외, 공경한다 이런 단어 사실 듣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무시되고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곡시키는 시대예요 뒤틀어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공경, 존중 뭐또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예, 우리 시대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 좋을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란함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 그 혼란함 한가운데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가 없다고 한다면 마치 집이 있는데 울타리가 없는 집과 같고 집은 있는데 지붕이 날아간 집 이런 집을 연상하시면 권위 구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가 얼마나 참으로 우리 삶에 필수적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을 유지되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니고 권위입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왕이 있죠. 아주 중요한 권위자입니다. 군대에는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이 없는 군대, 오합지졸입니다. 학교에는 누가 계실까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정말 큰 위기를 꼽으라그러면이 권위가 흔들리는 거죠. 이제는 어떤 외적인 지위나 감투 내가 목사네 내가 선생이네 내가 장론에 이것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시대는 벌써 끝났잖아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했던 반권위 어떤 시대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아예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탈권위 시대예요 권위 냄새만 나도 싫어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른에 대한 존중, 존경, 권위자에 대한 존중심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한 번씩 보면 선생님이 학생한테 얻어맞은 기사가 나올 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비하시키는 것은 그냥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그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들이 아빠 물좀 떠다줘 그러면 이 녀석이 죽을라고 아빠한테 시켜 그러면 아빠 그러면 나 죽이러 올때물좀 가져와 그렇게 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권위에 대한 분위기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분되어야 되죠. 권위주의는 부정해야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행사한다든지 그 권위를 가지고 아주 비민주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는 인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까그 모든 권위를 그슬러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가면 맨 끝에 하나님이 계셔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권위 부정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조차도 거부감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다 그러므로 마땅히 순복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로마의 권세를 위임받은 총독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 순응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이죠 그게 예수님을 순응하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매달리신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 읽을까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군의 자들에게 순종하는데 잘해주고 뭐 제게 도움 많이 주고 그런 자들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롭게 행하고 나에게 어떤 데는 부당하게 행할지라도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롭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왜? 내가 존경하냐와 상관없이 순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이 되면 잘하게 되면 뭔가 좀 부러워할 만하게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까버리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아주 젊은 경찰관이 면허증을 요구하면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친는 법을 어긴 것과 단속하는 것 나이 어린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경찰은 국가가 부여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파란 젊은이가 면허증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되는 건참 무서운 일이죠. 가끔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든 데는요,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0m, 이심 m 에서 매달리는, 달리는 차도 있더라고 이게 공권력을 엄하게 집행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국가 군위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이고 관계는 태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관계이고 관계는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존중의 원리가 우리의 태도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영 다윗의 영성 그러는데. 다윗의 영성은 이 권위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잘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윗의 영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사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권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이 막 다윗에게 마음이 가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사울은 왕의 권세를 잘못 행사하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분명히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도피에 던그 동굴 속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그날이 있었어요 그 볼일 보러 동굴 속에 들어오니까 무장해제가 된채 들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절로의 찬스죠 이제는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왕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예?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명령만 내리시면 저볼리보로 들어온 사울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자고 다윗의 이 같이 했던 부하들은 부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노. No. 다윗은 칼을 거둡니다 그는 사울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그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본 거예요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끝까지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칼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 주어진 모든 권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10개명 중에 섯번째 개명이 무슨 개명입니까? 부모 공경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개명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 다음에 이웃사랑 그 안에 부모 공경이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 계명이 지켜져야 하나님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그 권위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은 실현될 수 없음을 5개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권위자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존중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존중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자녀들아 크게 물을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존중하고 공경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원리 아래 반드시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되길 바랍니다. 자, 루키에 나오는 그 루세 나움에 대한 효, 그 존중. 굉장히 감동적이죠. 루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따랐던 그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함께 예루살렘을 여행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패자의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빈털터리가다 틀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그 귀환의 길에 루스의 선택은 정말 반짝반짝 귀이 납니다 가봤자 뻔해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다 늙은 시어머니 뭐뭐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은 혀가 무엇인지 어른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룻이 이러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큰하지 마오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포를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상황에서 무모한 선택을 이루시 합니다 그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 공경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고 그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그 인생의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존재하고 따르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과 형통의 원리까지 작동되고 이것은 중년 삶의 질서다. 깨면 안 되는 거다. 깨면 안 되다. 기준이다. 자 차를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여러분 중앙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중앙선은 모두를 지켜주는 경계선이에요. 여기에 어기면 재앙으로 몰고 갈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선이잖아요. 부모 공정 역시 엄중한 계명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다 경계선 부모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부모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모든 인간관계로 발전되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나 윗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군위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직장에 가면 상사를 만나게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하면 또 교회 안에 군위자를또 만나게 되고 어디 가나 우리는 그군위자을 대하게 됩니다 직장일을 할때 여러분 업무 잘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업무에 대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그 이상으로 상사를 대하는 태도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와의 발음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업무의 재능과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그 윗사람이 나보다 무능해 보이고 네.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존중의 원리를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를 무시하고 그 위치를 부정하면요 나도 언젠가 그 상사의 자리에 앉 날이 올 텐데 지금 그를 무시한다면 언젠가 내가 상사의 자리에 앉을 때 무시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존중의 태도를 견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존중하고 상대에 따라서 무시해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권위자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축복의 그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은 가정에서의 권위가 존중됨을 가르치면서 또한 남편의 권위도 존중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여러분 남성이 여성 모두 각자의 성경적 위치와 모델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주류 시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남성은 뭐라고 말하고 남편은 뭐라고 말하고 아내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 위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성경적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머리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의 남성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되고 남편의 권위는 가정의 머리로 보호되어야 됩니다 머리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허락하신 분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에는 남편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진정한 모델을 잘볼 수가 없고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지 그래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자녀를 명문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자녀의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고 아버지의 짓고리만한 월급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정보력과 분성, 분석력이 뛰어나야 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자녀가 명문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역량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풍자죠 풍자 분자.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강큰남자 시리즈도 어쩌면 잘 알고 있잖아요 강큰남자 시리즈 20대 강큰 남자는 아내에게 밥 차리라. 30대 강큰 남자는 아내 보고 어디 가느냐고 묻는 것이고, 40대 강큰 남자는 외하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보는 것이고, 50대는 몇 시에 돌아오냐고 묻는 남자고, 따라가며, 따라가도 되느냐고 묻는 60대는 간이 배박해 나온 남자라고. 그렇게, 그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가정의 위기는 그 권위의 상실에서 나온 거거든. 권위가 없는 곳은 가정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리드의 권위가 없으니까 무질서와 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구조가 무너진 데는 혼란입니다 사사시대 보세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권위, 왕의 권위가 없으니까 뭐 아예 그냥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으니까 무정부 상태죠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가 <웃음> 그 자리하고 그 리드의 권위가 인정된 곳에는 모두 위치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가정의 혼란은 가정 안에서 모두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권위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권위주의라고 말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역기능성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권위 자체가 사라진 것 이것은 더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권위 실종은 기초가 무너진 것과 같다 그리고 또 권위는 일종의 비오는 날 우산과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거추장스럽고 치워버리고 싶지만 은 우산이 없으면 비를 홀딱 다 맞아야 돼요 권위구조가 잘서 있으면 비오면 비를 맞게 됩니다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다른 권위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도 문제가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요 제대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뭔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떤 부모 권위자와 온전한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카운트 수양회 때 반드시 거절감시 유 아버지 치유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 혹은 남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남성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내는 도와야 합니다 물론 남편의 편에서 잘 해야 되죠 가끔 아내들 가운데는 남편이 막 대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존중할 구석이 있어야 존중하지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원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그 말씀의 원리를 존중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은요 아내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힘들어 지쳐도 집에 와서 아내가 인정해 주면 살맛이 나는 인생이 남자 인생이랍니다 그런 여러분 가요 안 들어봤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이 여길 때 남편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남편의 권위가 바닥을 친다면 그 바닥 침을 당하는 당사자는 남편과 아내인데 왜? 둘이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이 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를 존중이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요 또한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우리 남자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자저 말씀 보십시오 왜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까? 아내들은 일단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쉽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존중히 여긴 사람은 자신을 또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막 다루고 상처를 입힌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돕는 배필 에제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내의 역할이 없다면 남자는 반쪽이죠 부족한 존재로 남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이 홀로 독자하는 것을 참으로 보기 안타까워서 그렇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 돕는 배필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에젤, 에젤. 돕는 배필이 에젤인데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 에젤이라는 단어를 성령님을 쓰실 때 성령님을 지칭할 때 에젤이라는 단어도 함께 쓰고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에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힘이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능력이 성령님으로 터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은 에젤 성령에 의해서인데 그 단어를 돕는 비필 아내 하와에게도 썼다 아내들이 에젤이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남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성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성인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아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이 권위 존중의 원리를 실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디모대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존중을 그렇게 여러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또한 저기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말씀은 사역자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은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아주 젊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를 존중히 여길 때그 자리에서 좋은 설교자가 일어나고 그 설교자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말씀 전하는 이 설교자의 관계가 좋을수록 말씀에 대한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죠 흥미로운 것은 말씀 사역자와 관계가 끊어지면 말씀에 대한 은혜도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죠 그럼에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이 이길 때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교사님들을 존중이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상 마태복음 10장의 41절에 보면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대접한 자는 존중이 이기자는 선지의 상을 받는다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흥미로운 일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뭔가 마가복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일상이 여기섰더라 이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고향에서 뭘 받지 못했네 존경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다 편견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육신의 공생애를 받던 고향 사람들은 인간적인 편견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냐 마리아의 아들 아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보지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이 여기지 않으니 예수님은 다른 동네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이 이끌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임하십니다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새내교의 교우들은 예수님 존중이 여기고 존경이 여기고 알렐루야!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존중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존중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권위는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죠 권세자들 로마서 1 3장 1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입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해 투표를 통해서 대선을 치렀고 윤석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딱 1년 지났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왜? 지지율이 40%도 채안 되니까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는 권위자에 대한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이 통치 구조안에고스란히 임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그래도 바로 세울 수 있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보상이 오는데 그 보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고요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 평안한 삶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좋은 리더십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존중과 형통과 보상이 함께 따라온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근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까지 읽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교회 근위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경건함이 우리 간에 살아있고 교회가 단정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교회가막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권위자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존중이 여기는 게 우리 본성이 아니거든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자를 거저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편하고 폄하하고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좋아하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군위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뒤틀려 있어요 뒤틀린 사회를 바로잡는 원의가, 이 원리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특히 이 땅의 아버지와 남편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로 서면 그 축복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바로 서면 그 축복은 고스란히 가증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남성이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편이 영적 제사장으로 서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손을 들어 중부하는 권위자가 될때 그 가정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찝찝할 수가 없는 견고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영직인 권위자가 될수 있도록 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손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많이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권위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권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직장 가면 좋은 상사 만날 수 있도록 교회 가면 좋은 목사님 장로님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축복은 말할 도다수 없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기도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 좋은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자신, 자산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돼요.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키면서 스승의 날로도 함께 기억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주보 일면에 어버이 줄인데 스승의 날 함께 제가 타이틀을 올려놨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리는 땅에 곤두박질친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우리 사회의 큰 불행의 단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권위에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 존중하라고 선생님께 순종하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이 우러나오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비오는 날 우산을 펼쳐서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통과 복이 은혜가 임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존중의 이 원리가 얼마나 복된 원리임을 다시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는 영상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감사를 표현하자는 주제로 이 영상이 제작되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보길 원하는 것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나와 관계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는 남, 아니면 남편이 있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교회에는 또 목사가 있고 장도가 있고 여러분 교회 학교 안에는 또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학교 선생님이, 아,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교는 선생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제 설교 마무리로 쓰려고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중 이것이 우리 모든 권위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 영상을 함께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거의 조금씩,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거지 근데 가르치는 거가 전 재밌어요. 애들이 뭐 하나 이렇게 점점,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 너무 좋고, 무대에서 기라림힌 연주를 했을 때 내가 잘했던 거하고 비교 못해요. 너무, 너무 행복하고 그 희열은 말할 수 없고 야, 내 연주는 전부 포기를 했지만 우리 애들이 잘해준다. 그 정말 행복.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권위가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는 점점 권위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뒤틀려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 주인은 반대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 남편들이 바르게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의 남성들이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남편이 영적인 가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손을 들고 중보하는 권위자가 될때 우리 가정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권위자에 대한 존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존중이 우러나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니 권위에 대한 존중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 풀리는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하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의 지키고 스승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붙여주신 권위자들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새날의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물질로 봉헌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시간을 들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들 위해 날마다 날마다 시냇 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